12.14 패치노트가 공개되었습니다. 모든 챔피언들이 조금씩 변화가 생겼는데 바로 알아보러 가봅시다. 패치는 PC 기준으로 7월 27일 수요일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챔피언 변경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변화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1코스트 챔피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마법피의 스킬을 사용하는 챔피언들이 전체적으로 버프받았습니다. 이즈 카르마리롤덱이 다시 흥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2코스트 챔피언입니다. 삼성요네의 공격력은 너프가 되었지만 마법 데미지는 증가하여 요네 리롤덱은 여전히 강력할 것 같습니다. 스타는 삼성을 찍을 경우 스킬 데미지가 증가하였네요. 징크스의 덫은 걸리기 쉽지 않은데 이를 개선하고자 만화 회복을 25로 버프시켜주었습니다. 나미의 스킬 피해량 증가로 이제 별 리롤덱에서 나미를 캐리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보일 것 같습니다. 3코스트 챔피언입니다. 올리베어 애니비아의 버프가 있습니다. 전설이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메인딜러 둘리버프로 조금은 마주치게 될지 모르겠네요. 4코스트 8코스트 챔피언입니다. 자야가 공격력, 스킬 데미지 모두 너프를 받았습니다. 계속된 너프로 사용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네요. 그에 비해 코르키는 스킬 데미지 버프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이다스는 탱커로서 정말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데 버프를 받게 되었습니다. 축제포병 이다스 덱이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펜은 지난 패치에서 박치기 데미지 너프를 받았는데 깨물기와 박치기 모두 동시에 버프를 받고 더 이상 깨물기가 회피가 뜨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이펜의 시대가 또다시 열릴 것 같네요. COU도 지난 패치에 너프를 받아 많이 사용을 안 했었는데 다시 약간 버프를 받았습니다. 5코스트 10코스트 챔피언입니다. 노술살할때 조이가 떼면 덱 파워가 엄청 올라갔었는데 약간의 너프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도 스킬 자체가 좋아 큰 타격은 없을 것 같네요. 슈바나는 화염 숨결이 체력 비례가 아닌 마법 데미지를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아마 수치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200, 1800의 데미지면 맞으면 거의 사망인데 공을 하나 더 붙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변동시 댓글에 안내드리겠습니다. 아우렐 솔은 변경이 되었는데도 아우신에 비해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에 또 버프가 되었습니다. 만화 데미지 버프에 블랙홀이 15초 뒤에 커져서 꽤 괜찮은 버프라 생각됩니다. 아우신은 여전히 신일 것 같습니다. 모든 챔피언 변동사항입니다. 원래 이성삼성으로 올라갈 때마다 80%씩 공격력이 증가했는데 50% 증가로 변경되었고 수치도 변경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유닛의 삼성 공격력이 너프되었습니다. 이번 패치로 인해 바루스, 올라프 등삼성작을 하는 물리 딜러들의 피해가 좀클것 같습니다. 동시에 앞서 보았듯 카르마, 나미, 키아나 애니비아 등 마법 딜러들이 스킬 데미지 증가가 있어 AP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평타 기반보다는 스킬 기반 챔피언들이 인기가 높아질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시너지 변경 사항입니다. 수호자 기병대의 버프로 탱커라인 보충이 있을 예정입니다. 구별이 이제는 아이템 드랍 확률이 75%가 되었습니다. 구별 템 복사로 풀템 맞추기가 가능해질 것 같네요. 농술사, 신기루 등에서도 주물력을 밀어주는 모습이 보이고 동시에 탈론의 길드 보너스를 너프하며 공격력의 힘을 계속해서 빼주 주는 모습도 보입니다. 12비치는 맞추기 어려운데 비해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공격속도 증가량이 200%로 버프되었습니다. 아이템과 증강 변경사항입니다. 먼저 아이템 변경사항을 보시면 여기서도 일관성있게 공격력 너프 주물력 버프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른 아이템은 이제 중복 착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보장 효율이 약간 좋아진다고 합니다. 증강체 변경사항입니다. 무모한 소비가 빛비늘 챔피언만 강화해주었는데 빛비늘 아이템을 가진 챔피언도 강화해준다고 합니다. 괜찮은 패치인 것 같네요. 잔혹한 계약은 초반 7렙 달리기 이후 어느 순간 죽어있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는데 변경이 되며 활용 방법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플래티넘 왕관들의 아이템 제공이 변경되었습니다. 첫제는 아이템을 아예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리 비움은 아이템을 움직일 수 없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냥 훈련 패트면 되는 거라 여전히 좋을 것 같네요. 대격변은 3사코스트를 굴려 80코스트 유닛을 먹을 때가 종종 있었는데 이제 기존의 용이던 유닛만 용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대격변 재테크는 이제 안되겠네요 그 외에 교환의장, 보석연꽃, 경량급, 고전압의 버프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추천 덱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축제포병 이다스 덱입니다 기물들이 전반적으로 버프를 받아 상위권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스타가 잘 나온다면 스타 리로도 괜찮을 것 같네요 두번째는 엘리스 사이펜 덱입니다. 엘리스는 최근에 많이 쓰였는데 이번엔 너프를 피했고 사이펜의 버프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번째는 구별 아우솔덱입니다. 비록 메인유닛이던 바루스와 일라오이가 너프되었지만 다른 기물들이 버프가 있었고 아우솔이 나오면 구별 리롤법을 통해 아이템 복사를 해 바루스와 일라오이의 너프는 충분히 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취시오유 애니비아 덱입니다. 애니비아와 COE 버프가 있었고 마법 딜러들이 상향으로 신비술사인 COE 티어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외에 고벨류 아웃인 요술사 덱 등도 여전히 티어 덱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